핑퐁 로봇 이용법에 대한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핑퐁 로봇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장치 정보와 센서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요. 두 번째, 핑퐁 사용 시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아가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스크래치와 핑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법까지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핑퐁 로봇 에듀베이직 상자를 열면서 구성품과 핑퐁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로보라이즌의 핑퐁 에듀 베이직 세트를 열어보고 큐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지고 계신 핑퐁 에듀 베이직 세트를 준비해 주시고요. 박스 위쪽에 봉인 스티커를 자르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작은 상자들이 나옵니다. 위쪽에 두 개는 링크, 아래쪽에는 핑퐁 큐브 및 부속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링크를 꺼내보시면 다양한 모양의 링크들이 들어있고요. 아래쪽 박스에는 큐브 두개 충전 케이블, 사인펜, 리무버, 그리고 USB 동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핑퐁 큐브의 장치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핑퐁 로봇은 5V 1A의 전원을 필요로 하고요. 300mA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연결은 블루투스 5.0으로 PC나 앱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장된 센서로는 적외선 금자 센서, 기울기 센서로서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가 있고요 전원과 블루투스 LED 그리고 기다란 LED 표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조 버저라고 하는 버저가 있어서 알림은 뿐만 아니라 코딩을 통해 연주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장치로는 많은 아두이노 보드들이 쓰고 있는 ARM 코텍스 M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핑퐁 큐브를 같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 버튼이 있고요 연결 LED, 전원 LED, 그리고 자석 충전 단자가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 LED 표시등, 그리고 동그란이쪽 면에는 스텝 모터, 네모쪽면에는 4핀 외부 입력 포트 밑쪽면에는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큐브의 구성은 어떤지 내장된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핑퐁의 구성, 내장된 센서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저희는 핑퐁 로봇의 기본을 이루는 이 네모난 로봇을 큐브라고 부르는데요. 핑퐁은 이러한 큐브 여러 개와 많은 링크들을 엮어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큐브들이 각자의 움직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모듈형 로봇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핑퐁 로봇이 가지고 있는 센서 가운데 기울기 센서가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두 센서의 원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속도 센서는 말 그대로 가속도를 측정합니다. 큐브를 흔들거나 움직일 때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지구의 일정한 크기의 중력가속도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핑퐁 로봇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기울여져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정지한 상태에서 XYZ 각 축별로 가속도가 얼마나 작용하고 있는지 측정한다면 지금 핑퐁 로봇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속도 센서는 이동 중이나 또 다른 가속도가 작용한 시점에서는 정확한 기울기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자이로스코프 라는 센서와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이로스코프 센서의 원리는 어떨까요 가속도 센서와는 달리 자이로 센서는 각속도 그러니까 회전하는 각의 속도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핑퐁 로봇을 기울이게 되면 기본 상태에서 얼마만큼 회전하는지 측정해서 기울기를 탐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이로 센서만 이용하게 된다면 기준점 없이 각속도만 알수 있고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울기를 정확히 알수 있으려면 두 센서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많은 IoT 제품들이 두 기울기 센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드론, VR 안경, 전동 킥보드와 같은 모빌리티 제품에 기울기 센서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핑퐁 로봇도 기울기 센서를 이용하는데요. 버튼 옆에 보시면 하트 모양이 있는데, 이 하트 모양을 기준으로 세모 모양으로 로봇이 기울어져 있는지, 네모, 동그라미, 별 모양으로 기울여져 있는지 탐지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만들 수 있고 코딩을 통해서 실생활 속의 IoT 제품으로 쓸수 있습니다. 기울기 센서뿐만 아니라 핑퐁 로봇의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활동, 더 나아가 실생활에서도 쓰일 수 있는데요. 핑퐁 로봇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지지만 짧게 누른다면 핑퐁이 PC와 연결된 상태에서 컴퓨터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핑퐁 로봇은 실시간으로 눌렸다는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컴퓨터에게 보내고 컴퓨터는 스크래치 프로그램에 전달해서 버튼이 눌리면 특정한 명령이 수행되도록 프로그램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핑퐁 로봇에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버튼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전원 버튼을 짧게 한번 눌러서 전원을 켜고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지게 누르면 전원이 다시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전원을 켜고 스크래치 프로그램이나 앱에서 연결 상태를 만들어주고 핑퐁 로봇의 버튼을 다시 한번 짧게 누르면 핑퐁과 기기가 서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전원을 켜고 연결하면 핑퐁 로봇 옆면에 있는 LED 표시등에 불빛이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로 기기가 아무런 장치에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LED 표시등이 서서히 다른 빛깔로 바뀝니다. 둘째, 큐브가 연결되었을 때 대장 큐브, 첫 번째 큐브는 빨간색으로 나타내고 다른 부하 큐브들은 조립 순서에 따라 녹색, 파란색, 하늘색, 분홍색, 노란색, 보라색으로 나타내집니다. 셋째, 핑퐁 로봇 모델의 조립 순서에 따라 모든 부하 큐브들이 연결될 때까지 대장 큐브는 빨간색으로 깜빡입니다. 핑퐁 로봇에 따라 필요한 개수가 각각 다른데요. 예를 들어 오토카는 2개, 드로잉봇은 3개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오토카의 큐브 2개나 드로잉봇의 큐브 3개가 모두 연결될 때까지 첫 번째 큐브의 LED 표시 등에서 빨간불이 깜빡거립니다. 넷째, 여러 개의 연결된 부하 큐브 중에 어떤 큐브의 연결이 끊기면 첫째 큐브는 다시 빨간색으로 깜빡입니다. 큐브의 배터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동작 중 임의로 전원을 껐을 경우에는 첫째 큐브가 다시 빨간불로 깜빡거린다는 뜻입니다. 여러 개의 큐브를 그룹 설정하였을 경우 큐브들은 그룹 컬러에 해당하는 색으로 깜빡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룹마법사를 설명하면서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